안녕하세요. 보험금팔례방입니다 에탄부톨 결핵약을 장기간 복용으로 실명할 경우 제1급 장애급여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98조정-43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연의 판단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피보험자는 94년 2월 3일부터 94년 10월 8일까지 결핵약을 복용하였고 이후 다시 96년 4월 3일부터 97년 3월 8일까지 역시나 결핵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으며 97년 7월 8일부터 98년 4월 21일까지 에탄부톨유발성 시신경병증 의증으로 통원치료를 하여 98년 4월 21일 항결핵약 복용 추정으로 인해 양한 시력 0.02로 되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피보험자의 양한실명의 원인이 된 항결핵약 복용은 제의 개념의 요건인 외래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료경업 측상 에탄부톨이 포함된 결핵량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복용량이나 복용량 간격 등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상당히 심하고 시신경에 영향을 끼칠 확률도 0.1%에 불과 뿐만 아니라 위피보험자의 경우 1,2차 약으로는 치료 효과를 볼수 없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마지막 단계인 3차 약을 복용한 것이어서 위피보험자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얼마의 약이 시신경에 영향을 주어 실명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는 점, 따라서 양한 실명을 초래한 행위 중에 어떤 미리 예견할 수 없고 미리 알수 없으며 이상한 이례적인 것이 존재하였다면 오발적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보의제 요건인 외래성과 우연성이 모두 충족한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1급 장애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